이번 시간에는 어, 무선 스피커, 안내방송기, 무선 안내방송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어,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기는 어, 전원을 ON 올리면은 센서 스피커에서 감지가 돼가지고 소리가 나오게 돼. ON 시켜보겠습니다. Hey, do you smell oranges? Feel like a drink? 네, 이 스피커에서 지금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센서 인식이 되면 바로 이스피크에서 나오죠 지금은 전원이 이 뒤에 리듬 배터리가 이 기기는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외부에 이제 전원이 없거나 또 아답터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 장시간 사용할 경우 이와 같이 보조 배터리 있죠. 어,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면에 보시면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음성 외부에서 끌어 쓰는 거고요. 음성 신호 신호음 잭을 꼽는 곳이고 외부 외부 출력 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조배터리 5핀짜리 연결해서 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 TF는 SD 카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저금 SD 카드가 들어있는데요 SD 카드를 집어넣고 또뺄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원을 일로 꼽으면 되겠습니다 이 기기는 일반 음... 음... 음성경보기 스피커와 달라서 전원도 인거가 되고 그리고 음원도 컴퓨터를 통해서 연결하면 을 가능합니다 위에 여기에 이렇게 이제 전원 잭이 있습니다 컴퓨터 쪽에 usb 잭을 이와 같이 되어있죠 선이 깁니다 이와 같이 usb를 컴퓨터에 꼽으시고 그리고 이 5핀짜리를 이쪽에 꽂으시면 되겠죠. USB 부분에 이거는 전원 이제 오버일 텐데, 외부에서 무선으로 사용을 하실 경우는 이 보조 배터리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게 보조 배터리가 5000mm입니다. 보니까 5000mm, 5 0 ,000m. 0 0 m 나 또는 1 0 0 0 0 m 나 10000mm. 이번에 2만미리 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시간 쓸 때는 이게 충전이 되면은 약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씁니다 내부 배터리가 근데 유동인구가 잦은 경우면 크게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아 하루에서 3일 예 그리고 보통 완충전 됐을 경우 어 3일에서 일주일을 보시면 됩니다 그 부족분을 이런 보조 배터리가 있죠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무선으로 쓸 때는 USB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이 뒷면에 양면 접착제나 또는 찍찍이 같은 거 있죠. 부분을 딱 접착을 해서 이렇게 문짝이나 또는 천정 부위나 벽부에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이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 전원인가 이 되는지 그리고 위에 지금 이 기기는 리튬 배터리가 내장돼 있지만 없다고 무시하고 지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do you smell oranges? Feel like a drink? 소리가 들 Try Fanta's new taste. It's deliciously orange. 네, 선명하게 잘 나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기기는 hey, 또이 보륨을 볼륨을 like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하로 보륨을 높이실 때에는 이와 같이 이쪽으로 올리면 보름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보름을 줄일 때는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아래로 계속 내리면 보름이 줄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다이얼 버튼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원 온 인가 시키고 내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주 이제 옆쭙는 내용들인데 에, 지금 아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음원을 넣고자 하실 때는 음원을 넣고자 하실 때는 sd 카드를 에, 이런 usb 에 담아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에 에, SD 카드가 있죠. 이런 이제 SD 카드가 있어요. 컴퓨터 사용하실 적에 주로. 그래서 부분에 꽂아서 컴퓨터에서 SD 카드 내용물을 이제 mp3 음을 받아가지고 SD 카드를 집어 넣는 거죠. 이 SD 카드 부분에 삽입을 한 다음에 A 버튼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약 30초 이내에 이 램프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이 SD 카드에 있는 음원이 이 기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전원을 켜면 바로 어 음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Hey, do you smell oranges? Feel like a drink? 네. Try Fanta's new taste. It's deliciously orange. 네, 이처럼 그리고 이 음원을 한 가지만 넣었을 때는 이제 단일 반복이 되는데 순차적으로 다른 음이 있다 생각하시면 이 B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Hey, do you smell oranges? B버튼을... 소리가 크네. 자, B 버튼을 누르니까. B버튼을 누르니까 다른 또 음으로 나왔죠 그리고 또 다른 걸 원하신다면 또 누르시면 되겠죠 다른 음원이 지금 또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누르니까 나오죠 또 네. 이와 같이 이제 반복해서 들으실 수가 있는데 A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네 A버튼을 계속 누르고 이 램프 신호음이 끝나면 로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네 다른 음원으로 네, 다른 음원으로 옮겨 가죠 그래서 A버튼을 길게 누르면 자또 다른 음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장한 이 음의 길이만큼 음의 길이만큼 소리가 재생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에 센싱이 되고 움직이게 되면 이와 같이 다른 음으로 바뀌어서 계속 그 속에 들어있는 음이 로링이 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로링이 됩니다 그리고 단일 음만 원하실 경우는 이 음만 원한다 가장 그럼 B 버튼을 B 버튼을 계속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이 램프가 깜빡이는 거 보시죠? 네, 램프가 깜빡인 다음에 꺼집니다. 네. 그러면 이음이 지금 이음이 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지나더라도 이음이 나옵니다. 자 이해를 하셨나요? A버튼을 누르면 계속 다른 음으로 돌아갔죠 순차 재생이 A버튼은 순차 재생이 됐어요 모두 나옵니다 돌아가면서 B버튼은 단일 반복입니다 이 음만 계속 나오는 거죠 한 음만 B버튼을 누렀을 경우 그 음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B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 음만 단일 반복 재생이 계속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A 버튼을 길게 한번 눌러볼까요? 자, 지금 현재 A 버튼을 꾹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램프가 여기 깜빡거리죠? 자, 다른 음으로 바뀌어졌죠? 자, 그 다음에, 센스, 네. 다른, 다른 음으로 바뀌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볼륨 위로 키고, 줄이고, 키고, 높이고, 줄이고, 여기 이 부분은 전원, on, off. 그 다음에 A 버튼을 계속 누를 때는 이, 이와 같이 음원이 계속 롤링이 됩니다. 롤링이 순차 재생이 되는 거고, 이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을 때는 단일 반복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램프고 요거는 센서입니다 네. 잠시 음원은 줄이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음원 음성 외부 출력 단자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sd 카드 sd 카드 삽입란이죠 이와 같이 음원을 mp3 음원을 받아서 삽입을 하고 삽입한 상태에서 A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램프가 깜빡깜빡 약 30초 되면서 이 스피커 안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usb 보이죠 usb 스마트폰 보조 어, 배터리 잭을 요 usb에 꽂아서 장시간 이 기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참고로 이거는 1,000mm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큰 이제 1 0 0 m m 가 있겠죠 이와 같이 1 0 0 m m 또는 2,000mm 20 까지 장착을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부착을 해서 벽부나 천정 부위나 예, 또 현관문 유리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무선으로 처리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그와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 참고로 이 기기는 이 내부에 리듬 배터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착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못 빼겠는데 리듬 배터리 휴대폰처럼 리듬 배터리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보다 좀 적은 스펙은, 어, 건전지를 두세 개 넣는 경우가 있어요. AA 건전지를. 근데 에, 그 부분이 약간 저가형 이제 에, 스피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출력, 이보다 스펙이 이제 더 큰, 어, 사이즈가 한 두세 배된 고출력인 경우는 부피가 좀 이제 크죠. 그 경우는 12V 어, 2A 아답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무선으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듬 배터리형, 리듬 배터리 어, 스마트 스피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무선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이나 또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 안내방송, 자동 안내방송을 위해서 이 제품이 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외 직구 하는 제품은 as 가 불가능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직구 제품을 피해 하시고 또 여러가지 정상적인 업체의 제품이 아닌 경우는 as 가 곤란함을 양지해 드립니다 피해 사례가 많아서 그런 걸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 드리고 사용 방법을 저희는 이제 한국어로 해서 어, 설명서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직구를 해서 낭패를 본 사례가 많아서 아, 지금 귀뜸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제품을 구매할 때는 현재 국내에 창고가 있는지, 국내 사무실이 있고 AS가 가능한지를 에, 판단하시고. 어, 구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음원 제작 이 mp3 음원 제작을 무료로 해주는지 그리고 유료일지라도 음원 제작이 가능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멘트를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당일 배송이 가능한지 이, 이런 부분들 꼼꼼하니 알아보시고 어, 구매를 하시고 특히나 kc 인증이 난 정상적인 업체 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에 예, 그래서 설치가 가능한 그런 확실한 업체를 통해서 어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개인직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게 되면 관세나 부가세 또는 운송비가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어, 반품할 경우나 as 요청을 할 경우 택배비만 해도 무려 2만원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업자인 경우 그걸 시도하다가 결국은 저희한테 지금 거래를 해서 저희가 납품을 해드리고 있는데 확실한 정상적인 사업체인지 사업자 등록을 확인하시고 을 거래를 하시고 그리고 관련 업종 전문가이고 그런 업종의 종사자인지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나서 구매를 하시면 안전한 안전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참고로 저희는 보안 카메라에서 말하는 스피커. 또는 움직임 감지 센서 관련 제품인데 사업장이나 관공서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런 경우 손 씻기라든가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보호구 착용이나 안전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경우 병원에 입출입할 때 에. 방문록에 꼭 작성을 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멘트를 이 스피커를 통해서 안내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를 미리 주시고 저희가 아는 선내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그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